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광수TV의 성광수입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별거 아닌 그한끗 차이 때문에 장사가 되고 안되고 한다고 계속 알려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수직까지 수백가지가 모였을 때 장사가 되고 안되고 no. 그 차이들이 있다고 계속 강조를 해드리는 이유가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12번째 노하우는 조명입니다. 별거 아닌 부분 같지만 이 부분도 장사할 때 굉장한 큰 노하우입니다. 조명이 왜 중요하냐? 썸녀들이 같이 이제 데이트를 하는데 어디를 가치겠습니까 남자분들 특히 현명해야 됩니다. 굉장히 밝은 데에 오늘 식사하자고 딱 예약을 해놨어요. 여자들은 제이무찮습니다 잡티가 보일까? 아니면은? 얼굴에 뭐 묻은 게 보일까 너무 밝아서 민망할 정도로 이런데 가면 은 남자들 진짜 실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중요한 게 조명이 이뻐 보여야죠 이뻐 보이게 은은한 조명 이뻐 보이게 밝지 않은 조명 이 있는 곳으로 가야지 데이트를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장사하시는 분들이 선남선녀 오게끔 장사를 하는데 조명을 너무 밝게 해버려 그럼 오, 오겠습니까 손님들이? 안 오죠 no. 여자들은 특히 조명이 은은하게 자기를 비춰줬을 때 이뻐 보이거든요 여자들 특히 조명 이쁜데서 셀카 찍잖아 요즘 조명 밝은데 가서 셀카 안 찍습니다 이쁜데 no. 가서 찍지 이 부분 때문에 오늘 조명을 설명해드리는 겁니다 또 남자들이 계속 놓칠 수 있는 부분 사소한 부분 하나 때문에 못하잖아요 여자분이 그래도 이뻐 보이려고 높은 구들를 신고 왔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남자들은 하루 정이 끌고 다닙니다 그 차이하고 비슷합니다 그 차이하고 자 아무것도 모르는 남자들은 이집 맛있으니까 엄청 밝은데 그 밝은 장소에 데리고 가서 거기안 앉혀놓습니다 그러면서 밥 먹자고 하면 기분 좋겠습니까? 어우 씨 짜증나 저는 실제로 제 가게에는 전기료가 좀 들더라도 할로겐을 씁니다 할로겐을 쓰면 은 단점이 전기료가 많이 들어요 거기다가 금방 수명이 빨리 닳아요. 그럼 바꿔줘야 됩니다. 그만큼 신경 쓰고 그리고 조각기로 맞출 수 있는 그 할로겐이 저는 실제로 쓰고 있어요. 근데 다른 가게들은 요즘에는 LED를 다 쓰죠. 현명하게 쓰려면 은 LED를 쓰는 게 맞습니다. 근데 LED가 한계가 있어요. 조명을 조각기로 쓰는 것도 한계가 있고 조도를 낮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맞추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저는 조도를 맞추고 낮추기도 싫고 그 이제 톤 자체도 워낙 할로겐은 은은하게 때려주고 엘리드는 굉장히 밝게 때려줍니다 그런 부분의 차이들 때문에 저는 실제로는 할로겐을 씁니다 왜냐? 여자들이 이뻐 보여야지 여자들이 셀프 찍는 가게가 돼야지 남자들 데리고 올거 아닙니까 어, 야저 가게 가야지 내가 이뻐 보여 이런데 그 가게로 남자를 데리고 오지 밝은데 내가 이뻐보이지 않는데 그가게로 여자들이 데리고 가겠습니까? 안 데리고 가죠. 남자를 자기가 이뻐보이고 돋보이는데 그런 장소로 데리고 가죠. 그래서 저는 비용이 들더라도 귀찮더라도 할로겐을 쓰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가게의 조명이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제가 운영하고 있는 가게인데 조명을 보시면은 다 할로겐 입니다 할로겐으로 조광을 조절할 수 있게 조광기를 달아서 제가 그 시간대별로 조명도 체크를 해줍니다 너무 낮에는 너무 어두우면 더 안되니까 조명을 최대한 켜서 낮에는 거기에 맞게끔 하고 밤에 어두워 질 때는 조광기로 최대한 낮춰서 또그 조도를 맞춰주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거울도 제가 일부러 여자들 자기 얼굴 보라고 거울도 저렇게 일부러 다 설치를 해놨습니다 조병에 이쁘게 나오게끔 그리고 얼굴 이쁘게 그톤 자체가 이쁘게 별거 아닌 요한끗 차이 때문에 장사가 또 틀려지는 부분입니다 자, 보셨죠? 저는 별거 아닌 요한것 차이 때문에 돈을 더 들여서라도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요 부분 때문에 장사가 되고 안 되고 한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저는 신경을 더 쓰서라도 갈아끼고 체크하고 이거 사실 장사하는 사람들 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놓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근데 저는 그 부분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1 2 번째 노하우 잘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십시오.